자 때가 왔습니다 드디어 북쪽지역으로 올라갈 시간이 왔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지역부터는 불이익을 받는 그런 상황이 좀 몇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저쪽같은 경우는 먹을게 없어요 이쪽같은건 거의 먹을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식으로 대비를 했죠 물론 반작용에 의해서 여기 석탄 있죠 석탄이 상당히 많이 소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인구수가 부족해서 그랬던거긴 한데 고민이요 이거를 다시 리프터 되돌리고 팬으 되돌리고 얘를 없애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몇시간 남았네요 50시간 남았죠 머리 아프죠 일단 저거 마스터합시다 저거 마스터하고 판단을 해야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하고 이쪽에 마을이 있죠. 마을에 방문해서 사람들을좀 충원을 합시다. 아마 이런 애들은 지금 만족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합류를 못할 거예요. 저희하드나이도다 보니까 100% 다 수용을 하진 못하고 일단 나중에 와가지고 다, 다 데려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을 지읍시다. 이정도 지어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3이 생겼으니까 니그 운송수단 자 노를 하나만 더 만들게요 자 이런식으로 진행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명이죠 어, 두명이고응 음, 때려갈게요 자이 왕국에서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가보죠 일단 석탄이 여기 있으니까 석탄 좀 가져갈게요 물도 좀 챙겨가고요 주변에 유적지가 없네요 그쵸 자 여기구나 이거 더 어디로 가야겠어요 지금 잘 안보이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 이용해서 막 이리저리 둘러보셔야지만 그 자원들을 찾을 수있을거예요 자... 빠르게 빠르게 됐어 자 이렇게 놓고 방문합시다 몇 개니 지금? 아직 아 안왔구나 기다릴게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곱개 오케이 열다섯개죠 그러면 아마 최소 두개는 살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이동합시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70명이 다돼 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퀘스트 관리를 해줘야 된다 저희 70명이 되는 순간 또 요구치가 늘어나가지고 얘들 또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처럼 플레이 하시면 안 된다 <웃음> 자 우리를 왜 싫어할까요 그쵸 그래서 저희 요청을 거절했죠 그래서 저희 선물을 주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자 Find 파인더 룬 오브 l i 라이트 이거를 찾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찾으러 가보죠. 자, 그 전에, 지금 석탄이 많이 없죠? 그래서 석탄을 먼저 구입을 하고, 야, 나무는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파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됐어요. 블루프린트 찾아 봅시다. 팬이 있고, 4명이 들어가네요. 하이스피드에다가 네명 하이스피드에 네명 근데 들어간 재료가 장난이 아니야 일단 클리닉하고 그 대장간 두개 먼저 구입해놓고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만 다섯 명이 들어가 있죠 이걸 쓸때 이유는 재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건데 아 솔직히 머리가 아파요 자 반대쪽에 저기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있네요. 성이 있어요. 왕국 있죠? 근데 저희 미션이나 완료하고 합시다. 일단 이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잘 둘러봐야 돼요. 주변에 누락된 게 있는지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가려진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이쪽에는 음, 없어요. 여기 가가지고 성유물 업고 이동을 할게요. 석탄 보이죠? 이거 한두명 정도 보내놓고 자 봅시다. 보낼 수 있죠? 오케이. 물도 챙겨야 될까? 아직 아닌 것 같죠? 잠깐만 저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저 뭔가 이상한 게 있죠? 이거 유적인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에게 달랑 하나 주니. 나중에 얘는 속도 업그레이드는 시키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병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얘하고 얘하고 좀 병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얘 같은 경우는 용량 자체를 늘려줄 수도 있으니까 좋긴 해요. 얘는 그냥 사람이 안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장점인데, 사실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좀 머리가 아파요 자 이쪽에는 딱히 뭐 자원들이 없고 삭탄보이죠 음.. 그래요 발견해봅시다 뭘까요? 어 여기 이것도 있네요 그러면 방향을 살짝 틀어놓고 잠깐만 와 놓칠뻔 했죠 자 색깔 플러스 했고 여기는 찾은 거고 아 잠깐만 여기 뒤에 또 있잖아 자 이거 보내놓을게요. 아, 이렇게 놓칠 만한 게 은근 많아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만약에 저희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냥 그 일반 그 챕터인지 돼 있죠? 거기 잠깐 내려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서 업이드 시켜놓고 다시 올라오면 돼요. 이거는 뭐 너무 급하게 플레이할 필요는 없고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보세요. 먹을 거 달랑 9개밖에 안 주죠. 이러니까 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마무리 짓고 올라오는 게 낫다. 자 부서진 다리 망가진 다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퀘스트 요청해서 저거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미리 찍어놓은 건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것도 워커 보내놓고 저희 지금 보송 4개밖에 없죠? 아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고 자 위로 올라갑시다 저기 석탄 있구나 석탄 또한세명 보내놓고 이쪽엔 한두명 보내놓고 아, 이렇게 하면서 이동해야 돼요 한 번에 가져오면 자원들이 증발하니까 이렇게 할수 밖에 없어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34시간 남았죠. 근데 소, 소비량이 장난이 아니라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지금 사들이좀 많이 생겼으니까 석탄 만드는 거를 만들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야 될것 같아. 하나만 더 만듭시다 사람 돌아오면 작업을 시킬게요 황량하구나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찾았고 이동하고 집이죠 이거 좀 찍어놓고 이동합시다 찍어놔야지 나중에 데려갈 수 있잖아요 어 여기도 렐릭 있네 어 잠깐만 여긴 또 뭐야 와 이쪽은 석탄이 없대요 이 지역은 또 석탄이 없다고 하네요 이거 말도 안되네 일단 아 이렇게 된 이상 석탄 좀 준비해놓고 가야될 것 같은데 잠깐만 그전에 집을 좀더 지어주죠 자 이렇게 지어주고 두명 데려갈게요. 이정도까진 커버 가능해요. 오케이 아 일단 찾고 바로 복귀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자 그리고 지금 가용인력이 많으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아, 이걸 지울게요. 이 아이를 만들겠습니다. 오잇 그 2가 아니라 한 1.3이나 1.7까지 줄어들겠죠. 자 이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3까지 줄어들었죠? 그래요. 4명을 희생해서 얻은 결과가 이 정도라면 만족을 합니다. 여기도 3도 보다 놓고 음 여기도 있네요 보석들이 많이 쌓이네요 지금 해금이 된게몇 개가 있죠 어디 보자 이거 하나 남았고 여기는 세개 남았고 이거 하나 남았고 어 거의 안 남았네요 그쵸 그래도 일단 모아놓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저기 왕국 있는데 일단 무시하고 지금 탄이 많이 모자르니까 지금 허치 타면 안 돼. 허치 타면 안 돼. 빨리 이동해야 돼. 어? 뭔가 발견을 한것 같아요. 자, 여기 석탄 있으니까 이거 채우면서 일단 확인 해봅시다. 아 이게 퀘스트 그거였군요. 자룬 오브 데일라이트 이걸 챙긴 다음에 바로 이동을 합시다. 자 석탄 챙기고 석탄 어디 갔어. 아까 석탄이 있었단 말이야. 석탄 석탄 여기 있죠. 자, 가용 인력이 또 다섯 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 자, 문제는 뭐냐면 어.. 그게 없어요. 잠깐 여기 왜 이렇게 먹을게 많아? 일단 여기는 기억해 놓읍시다. 어? 트리 오브 유니티 유이티 이것도 퀘스트있었나 한번 어, 보자. 그러네요. 아 제가 고대 유적 하나 또 찾았어요. 다행이죠. 이렇게 잘 찾아야 돼요.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면서 계속 찾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음, 뭐라고 해야 될까? 또 중량을 올려야겠죠. 와, 이런 거 숨어있는 거 너무 많다. 그쵸? 나중에 한 바퀴 좀 돌게요. 여기도 있어! 아 이거 방문했던 거구나. 일단 넘어가고 자 저희가 왕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음... 그게 있어요. 지금 65명이잖아요. 퀘스트 완료하면 또사람들을 받을 거예요. 그거 받게 되면 그때부터 또 주민들의 요구치가 갑자기 확 바뀌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가장 좋은 방법은 얘 가지고 뭐 거래가 가능하면 바로바로 건설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를 좀또 재고편을 그 재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운 좋게 또 석탄이 나왔죠. 아 이런 거 감사하고요. 자 물도 챙겨주면 되겠고 자몇명더 데려갈까요? 어, 아니야. 일단 찍어 놓을게요. 찍어 놓고 이동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퀘스트 하면 사람들 또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 자, 두명 보내고, 석탄에 세명 보내고. 아이, 뭐, 왜다 바빠? 자, 이렇게 해서. 부족한 자원들 채우고 이동할게요. 만약에 마켓에서 그 자원들 살수 있으면 좋을텐데 살수 있을까요? 왠지 살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아이들 있죠? 굳이 저희가 물건을 만들지 않아도 그런게 커버가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동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무역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석탄, 석탄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석탄 효율치를 올리던가 그렇게 하겠죠. 이거 있죠? 이거? 효율을 더 올리던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목적지에 거의 다와갑니다아 근데 고민이죠 이거 완성 이거 연구를 완료한 다음에 3대 바르면 바로 또 건물 두세개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리프트가 여유가 없죠 이게 문제예요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도 생산시설은 하나정도 있어야 되니까 일단 늘리긴 합시다. 마치 상어마냥 안 움직이면 죽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일단 자가발전 가능할 때까지만 버티면 뭐 별일 없겠죠. 너 방문했니? 어 방문했네요. 자 가자. 만약에 마켓에서 강철 안 판다. 강철도 교환이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생산 건물을 만들어야겠죠. 그것도 다 무게니까 아.. 머리 아프네 그나저나 색깔이 뭐가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호잇! 아이아 아, 잠깐만 아이 아, 색깔 아니야 어 그래 어좀 아, 이상한데? 자 이걸로 바꿀까? 응 음, 그래 아이씨 깜짝이야 자 색깔을 한번 바꿔보죠 호잇! 음.. 그래 어 이것도 색깔 칠할 수 있니? 그네요 멋지네요 자 갑시다 아 사람들 늘어났어 4명 늘어났죠 그래요 70명 전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고 아이고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 처리 필요하죠 자그다치고 제가 스탑 이러면 집을 일단 만들어주고, 이거는 없애야 돼. 잘못 지었죠. yes. 그리고, 여기다 지으면 돼요. 됐어. 이렇게 하고, 자, 마켓을 갑시다. 블루프린트 있죠? 이거 일단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켓으로 가가지고, 동맹, 아, 동맹. 그래. 기다려봐. 야있어 있어 거래량을 확인해봅시다 9개? 90개 팔아도 되죠 저희 아 완벽해요 그쵸? 아 완벽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오케이 이러면 됐어요 자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동맹을 맺으면 70명이 넘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기를 하겠습니다. 대기를 할거에요. 대기를 하고 나 연구 마무리 짓고 그러니까 충격을 좀 완화시킨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좀 까다롭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물 찾아서 물좀 챙기고 물하고 석탄만 챙기면서 돌아다니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 자, 먹을 게 부족해지기 시작했죠. 좀 물도 좀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음. 또 때가 왔죠. 여기다 두 명을 투입시키긴 해야 돼요. 아니 면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많이 남아도니까 일단 대기를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럼 음식만 좀 신경을 쓸게요. 음식 있죠? 농장. 농장 하나만 떠줍시다. 이렇게 만 할게요. 그거 플러스가 되겠지? 자 드디어 연구가 완료됐고 아마 소비 효율이 상당히 좋아졌을 거예요. 5.1까지 올라갔고, 그쵸 지금 여기 보니까 석탄 오두막에서 1.5 정도 생각 그 생산하고 있는데 저거 빼면 실제로 소비는 2.2 정도 진행되고 생산은 1.5 정도 하니까 0.7 정도 빠지네요 시간당 그렇 그러면 음. 우리 아직 70명 넘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방법을 고민해봅시다. 이런 것도 연구를 미리 해놓는 게 맞겠죠. 자 이거 미리 연구합시다. 자 이게 완료가 됐네요. 그 다음에 어 이런 저런 게또 신기한 게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디보자. 뭐니? 디자이어 쪽에 이게 생겼죠 어디보자 신앙심하고 헬스를 둘다 올려준다 그럼 이거 중요한거죠 이게 중요한 건물인데 음 렌지도 넓어질 수 있는 것 같고 이거 중요하겠네 근데 지금 이게 급한 건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철을 직접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해금 시켜놓읍시다 자그 다음에 확인해달게 여기 효율성은 지금 올릴 필요 없고 팬 아니야 이런거 말고 속도를 올릴까? 그래 속도 올리는게 맞는것 같아 자, 속도를 먼저 올립시다 이게 음식이 가격이 작아만 하나만 좀 판단해 봅시다 음식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할수 있을까요?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데 자 음식 가격이 얼마나 될까 한번 봅시다 저희가 지금 식량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물하고 다른 거를 다 없애서 인구수를 다 다른 걸로 돌려놓고 하면 도움이 될것 같긴 한데 자 예를 들어서 유리나 벽 이거, 유리 같은 거 짓는다고 칩시다. 아니, 이거, 철광석을 구한다고 칩시다. 거래 비율을 볼게요. 구. 구라. 얘는? 자, 유리는 어때? 팔. 거의 나무랑 유사하죠? 음.. 머리가 아프죠? 거의 8대1 수준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아 이걸로 장사를 해볼까? 가능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래요. 자 지금 사람이 6명 정도 남아있으니까 일단 물 생산 한번더 하고 컨덴서 있죠? 이 아이를 여기다지어볼게요 가득 차면 얘네들 탱크를 좀 올려가지고 처리하면 될것 같고 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아닌가? 아 이건 좀 고민해봐야겠죠? 을 그냥 농경 사이로 딱 바꾼 다음에 나머지는 다 수입하면서 하는거예요 석탄만 자동으로 생산하게 몰빵을 시키고 그러면 될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겠죠. 공짜 자리 이동 이게 필요할겁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어, 이런것도 필요하고요 일단 기다려보죠. 자, 속도 업그레이드 됐고 이제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합시다. 음... 기분은 속도가 좀 올라가야겠지. 8시간짜리는 금방 연구하니까 이거 하고 자, 연구 완료됐고 어디보자. 그 다음에 연구해야 될게. 저장 공간. 아니, 이제 70명을 준비해야겠죠. 그냥 리프트가 문제죠. 지금 이거, 얘를 연구하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 좀 쉽진 않죠. 자, 이거 먼저 합시다. 자, 중량도 완성이 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것도 한번 연구해보죠. 어디 보자. 이제, 때가 왔어요. 받아야 될 때가 온것 같아. 받아야 될 때가 온것 같기 때문에 디자이어 쪽에 이거를 연구하긴 해야 돼요. 이걸 연구하고 여기 있는 거 우선적으로 연구를 합시다. 지금 현재성 방법이 없어. 요 이거 먼저 연구를 한 다음에 창고를 올리던가 할게요. 기다리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일꾼이 많이 모자르니까 어, 효율성을 올린 데까지 좀 장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 론사함을 많이 받는다고 해 바로 해결되는건 아니에요 예, 만족도가 오히려 더 나아지, 낮아지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자 여섯 명만더 받으면 지금 그 타이틀이 바뀌게 되면서 난이도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아몇 명이 올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한번 애들이 탑승을 했고 그 다음에 예, 포트까지 지으면 두번 탑승하는 거잖아요 그쵸 서좀 걱정이 돼요 만약에 다섯 명이다 그럼 일단 오케이 하겠는데 뭐 10명이다 그럼 답이 없죠 또 모든 애들이 만족도가 다 떨어져가지고 30-40명 탈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죠 일단 이거 먼저 연구합시다 자 스피릿 힐러 이거 연구 완료했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게 뭐지 행복도를3 올려준다? 어, 이것도 나중에 찍긴 해야겠네. 다치고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어디갔더라? 석탄 소모치를 좀더 줄이거나 아니면 이거 레인지를 더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저 얼마나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저 다섯 면이.. 아.. 안 된다고 그러네요 젠장 큰일 났네 자 그러면 또 마켓에서 나무 구입해야 겠.. 아니 그 채광 구입해야 겠죠 됐어요 이렇게 하고 테스트 해봅시다 여기서 자 스카이포트 짓고요 아.. 나무 나무 나무 다게요 금방 채워질 겁니다. 그동안 연구도 다른 거 해놓고, 만약에 대비해서 이거를 연구해 놓을게요. 이렇게 해 놓읍시다. 자, 됐어요. 이제 만들어 볼까요? 몇 명이 들어올지 솔직히 감이 안 잡힌데, 일단 지켜, 지켜봐야 될것 같고. 나무가 원하는 시간 안에 좀 많이 들어오게 빌어야겠죠. 나무 10개 필요하죠? 좀 기다리면 돼요. 어물다 먹었어요. 이동을 하던가 해야 될것 같은데? 자 물을 찾아서 이동합시다. 물론 이거 먼저 마스터 해야 돼요? 아니 이거 먼저 완료해야 돼요. 자 동맹을 하나 얻었습니다 너뭐 주니? 일단 보자 와우 철광석을 준다고 합니다 아 이러면 좋네요 그쵸? 그리고 사람들이 74명이 됐기 때문에 어음 잠깐만 야 74명 제가 아직 안 넘었죠? 오케이 이러면 딱히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애들이 좀 여유있게 좀 왔죠 자, 일단 이렇게 해놓읍시다 근데 불만족인 사람들이 좀 나왔어요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자 나무 생길 때까지 기다립시다 나무, 나무, 빨리빨리. 빨리. 자, 주변에 나무 있는데 확인해 볼게요. 일단 먹는 것도 챙겨주면 좋고. 나중에 얻는 거 가지고 장사해도 되겠구만. 자, 일단 이쪽으로 이동할게요. 자, 가자. 나무 계속 생겨나고 있죠? 됐어, 지읍시다 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줄게요. 가운데는 비워놔야 되고 나중에 병원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 스피리 힐러 만들어야 되니까 알고 있어. 좀 기다려봐. 자, 나무를 캐러 갑시다. 하나 더 짓고 응? 그 위에다가 하나 더 지으면 되겠죠? 됐어. 자 투입 지금 여유력이 6명이나 더여유있죠 오케이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가 한 10개 정도 되면 스피릿 힐러를 바로 만들어볼게요 그리고 나무에 판단을 해봅시다 근데 리프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쵸? 아, 나무를 좀 많이 모아서 그냥 한 번에 지을까? 말까 고민이긴 한데 이것도 중심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자 지워봅시다. 과연? 아 뭐야 이거? 너무 작은데? 아 이거 너무 작은데? 그쵸? 범위를 올리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죠나 이렇게 지읍시다. 자 보자 오 어, 20명 만족했죠 일단은 여기에 몇 명씩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많을수록 그 만족을 시켜주는 것 같긴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중간중간 사이에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량이 없으니까 중량 만들고 리프트 쪽에 이 아이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많이 키우죠. 그래서 고민이에요. 설마 여기다 지어야 되니? 진짜? <웃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또 재공사를 하긴 해야겠어요 그냥 얘 주변에다가 이런 거를 짓는게 균형 더잘 잡는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이 아이를 일단 여기다 지어 놓고 또 옮겨 놓을게요 자 기분 나쁘지? 그냥 옮겨 줄게 일단 이쪽으로 옮깁시다 자, 중량도 올라갔고, 행복합니다. 이제 물을 찾으러 이동하고, 그 다음 지역으로 바로 이동을 할게요. 어, 그 다음 왕국은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봐야겠죠? 자, 주변에 석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와 석탄 없어요 빨리 빠져나오던가 그렇게 해야겠다 일단은 저쪽에 신비한 또 유적을 발견했죠 저거 퀘스트용일 것 같기도 하고 이동을 해서 정박한 다음에 이쪽에 산 보내고 제 정착지 한번 찍어주고 그렇게 합시다 자 얘는 급한거 아니니까 일단 안부인사라도 정해줄게요 모넹 자, 모넴즈 파운더리. 대장간 그런 구역을 얘기하는 건데, 왕이 치프포즈에요. 그러면 대장장이 킹이란 얘기겠죠.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문제는 뭔가 모르겠는데, 지금 석탄이 빠르게 말라가고 있대요. 아니, 이건 안 되지. 석탄 20개를 달라뇨. 지금 저도 힘든데 말이죠.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패스하고그 다른 왕국을 좀 찾았다 올게요. 그래. 자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창고를 늘리는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나무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웃음> 나무를 파르면 장사가 잘될것 같으니까 이거를 용량을 좀더 늘릴게요. 아니 2층에 쌓을까? same amount 비교를 해봐야지 음.. 무슨 몇 개씩 보관시키니? 안나와있죠? 그러면.. 음.. 대부, <웃음> 대부분은 2층을 쌓는게 효율적일거예요 그럴거라 생각돼 그래서 2층을 먼저 쌓을게요. 이렇게 합시다. 자, 칼라 또 생겼고. 아, 이쪽 잠깐만. 아, 저 턴을 할게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가면 안 돼. 음.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유적 하나 또 발견했어요. 이 아이가 두번째 대장간이겠지? 아닌가? 다른 애네요. 그따치고 또 턴을 해야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여기선 또뭘 원하는지 좀 확인이 필요한데 아마 이쪽도 이상한 걸 요구할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은 인사는 받, 인사는 해주고 퀘스트는 하진 않을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돼요. 준비가 돼야 뭘 받아들이던가 하는데, 그게 아니죠. 자, 여기도 눈도장 찍어주고, 오케이. 자, 보내고 이쪽에 사람 보냅시다. 이제 물 그만 가져와, 됐어. 자, 그리고 여기에 한명 보내고, 이쪽에도 유적이 있었던 걸로 보였어요. 오, 어디 갔지? 유적 어디갔니? 어 여깄네요. 자 이거 보내고 자 렐리기 총 19개가 됐고 그러니까 크래그 퍼치 오케이 이제 이 아이를 또 청사진이 안 나오네요. 그쵸 어디 너는 뭘 원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를 해주면 퀘스트가 완료가 되죠. 근데 문제는 또 사람들이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도 여기서 정박을 할게요. 정박을 하고 또 다음 시간부터 연구를 하면서 요구치를 좀 만족시키는 순간에 퀘스트를 완료하도록 할게요. 그럴 수 밖에 없죠. 좀 아쉽지만 나이도가 높다보니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장시간 동안 봐주시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